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도 어 신천에 와서 제가 산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를 조립을 할 거예요. 어 이거 산지는 한 3개월 전에 산것 같은데 뭐 겨울이고 코로나고 이래서 제대로 못 하니까 그냥 쭉 집에 놔뒀다가 오늘 조립을 해서 타려고 이제 봄이니까 새로운 스트릿 스쿠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나오는 노스 휠 네. 네, 노스 30mm 들어가는 오왜 이렇게 고급져요? 포크. 그러니까 포장 존나 못 뜯어 상자가 여태까지 산것 중에 틸트가 더 아, 넷스가 좋아, 좋아 넷스가. 그리고 여기 예전에 쓰던 클램프 뺐고 아, 네. 헤드셋은 루트 거 루트 거 샀는데 무슨 색깔을 끼울지 몰라서 그냥 두 개를 사버렸어 요 결정장 애 틸트 스테이지 3 3데쿠고요 네. 그립 테이프도 오늘 날씨가 춥다 그래서 붙여왔어요 언 스폰서드 요거 볼트에서 파는 거고 전 스폰을 안 받으니까 딱 요거를 골라서 붙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조립을 해볼게요. 아니야? 예. 네. 어찌 보면 좋죠. 집이배쉬은 어. 어찌... 너무 커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또 종소가 보니까 센터가 안 맞나? <웃음> 자,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끝났고요어 그냥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네,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센터도 맞췄고 하니까 주행해 보고 여기 레일에 걸리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찍어요 <웃음> <웃음> 아비 <스폰> <웃음> <웃음> <웃음> oh. oh. oh. 아 uh. <웃음> 맞아 나 개못해 <웃음> 어, 오늘 조립해서 이렇게 타봤는데요 어, 30mm 노스 휠이 그립력이 되게 좋네요 어, 앞으로는 계속 스트릿 탈 때는 이걸로 탈것 같고요 이제 파크 탈 때는 집에 또 남은 부속들 합쳐가지고 파크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파크 또 많이 열리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친구들 만나서 같이 타는 영상도 올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구독자가 2천명 될것 같은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2천명 되면은 제가 어 선물을 또 나눠 주려고 해요 선물을 준비를 해 놨는데 2천명이 아직 안 돼서 어 사람들이 영상은 많이 보는데 구독을 안 해서 구독자가 빨리 안늘네요 아무튼 다음에 구독자가 2천명 되고 하면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다 <목소리나> 어, 아, 잡았다. 박스를 아, 어, 타세요 오. 헬 테이프 종류 다 달라. 헬라 글. <웃음> 다 좋은 거지. 티리트 헬라 아웃 돼. 심초 나왔다. 나 그냥 진짜 단타. 딱. 오!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. 아, 어, 식후도 다 타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. 좋습니다. 서울로 아 계속 찍고 구나 <웃음> 어, 막. <웃음> 자지만바안녕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내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아 오늘 신천에서 재밌게 놀았다. <웃음> 야 <굿싸야> 돼? <웃음> 아 너무 지 <추워>. <웃음> 아빠빠이 내일 봐요 <웃음>